안녕하십니까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네 오늘 삼바 테크닉의 대망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죠? 둥 따둥 따둥 따둥, 따둥 둥 하는 수루드란 악기를 우리가 표현을 해서 아 저게 삼바의 바투카다 같은 느낌을 세트 드럼으로 표현한 거구나 아 바투카다는 정말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단체인데 우리나라에도 라파커션이란 팀이 있구나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사운드에서 왼손에 뭔가를 추가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푸드찌케 푸드찌 k 푸드찌 t k 드찌케 푸드찌케 푸드찌케 푸드찌 k 이런 사운드를 냈는데 왼손을 32분음표라고 해서 한 번씩 더블스트로크를 넣을 거예요 스네어에서 느리게 보여드릴게요 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이 느낌에 익숙해요 음다라다따 둥게듯동 음다라다따 약간 왼손을 알렐랄렐알렐랄렐 알렐레랄렐 알렐랄랄 이런 식으로 더블 스트로크를 쳐주는 건데요 너무 정교하게 친다기보다 좀 세게 치셔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네, 요 사운드만 추가를 하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1 2시 자. 빨리 하면 네, 잠깐 왼손을 더블 스트로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게 약간 종합적인 겁니다 왼손 엑센트를 가끔씩 첫 번째 타 탐도 쳐볼게요 그럼 이제 둥둥둥둥둥둥 둥, 둥, 둥, 둥, 둥, 이런 소리가 뭔가 옆에서 어떤 타악기 주자가 계속 쳐주는 느낌이고 스네어를 치는 타악기 주자가 딱따따따따따따 따두르다따 혼자 다른 솔로를 하는 느낌이 되다가 옆에서 또 작은 어떤 북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가끔씩 이첫 번째 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가끔씩 애드립을 넣어 주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약간 눈을 감고 들으면 이거 여러 명이서 드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이런 제 바툭카단 사운드의 매력입니다 한번 연주해 볼게요 원투 시작 빨리 하면 연주하다가 짝이 끊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간 다양한 타악기 주자들이 막 같이 솔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종합적인 느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왼손을 이렇게만 옮겨야 되나요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마음대로 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좀 바로 보고 따라 하시긴 조금 쉽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사운드를 다채롭게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투카사 스타일을 응용을 해서 솔로를 하는 개념이 되겠죠? 1, 2, 1, 2, 3, 4 굉장히 막 신나고 흥분되고 그런 어떤 리듬을 여러분도 충분히 지금 같은 애드립은 조금은 쉽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원부터 4까지 잘 생각해보시면 싱글 스트 연습하고 액센트를 나누어서 연습하고 탐탐으로 옮겨서 부트 이렇게 이 액센트에 넣어보면서 왼손을 32분표로 넣고 그러면서 그 왼손을 여기도 한번 옮겨보고 하는 거를 짧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만큼만 연습을 하셔도 여러분 다바투하다칠수 있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드럼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